지금부터 76기 제1차 교육 슬아치비 커팅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 필름의 기초 교육으로서 여러분들이 칼을 갖다가 우측으로 쓸 때와 밑으로 쓸때그 다음에 칼을 갖다가 길게 잡을 것인가 짧게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손가락으로 지지를 할 것인가 어느 손가락 밑으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연습하는데도 여러분들 이것과 같이 해서 좌측에 좌측에 커팅 우측에 커팅 그리고 우측에 서라치기 좌측에 서라치기 이중 따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에 예, 여기서 내가 칼이 칼이 들어갈 자리는 칼을 두 칸을 쓸 거예요. 칼두칸 칼이 들어갈 자리는 항상 내가 장갑기 자체 선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주시고, 칼 보면 몇 쌍짜리 붙 튀어나왔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칼을 빼면은 호흡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칼이 여기에 이와 같이 박히면은 이와 가지 박히면 칼 각을 보면은 여 각하고 여 각하고 똑같지요 칼 각하고 그래서 여 각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 감각부터 익히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필름이안 튀어나오는 거죠 자랑들 이렇게 해서 이 엄지를 가지고 엄지를 가지고 3내지4 m 리 우리가 시접을줄 때는 3 m m 삼 m m 를 주거든요. 삼미리, 삼 m 리오 m 이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mm 이상이 되면은 너무 커요. 희접이 그래서 필름 위에 붙여도 표가 나거든요. 삼미리, 삼 m 를 내가 이렇게 감각을 그럼 삼미리, 삼 m m 의 넓이도 이런 정도, 이 정도 이 감각 익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우측은 각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쳐 오리는 것과 이렇게 저는. 밑에서 쳐 올릴 때는 이 손으로 칼을 잡아줍니다. 앞으로 안 튀어나가라고 튀나게기만 이렇게 칼이 항상 나가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꼬치계는 위에서 아래로 칠 때는 내 몸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옮겨와서칼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이쪽보다는 약간 이좀 봉쇄가지요. 그 다음에 검지를 가지고 삼리 삼리 이렇게 해서 좌측, 우측을 계속 하시고 나면은 바로 여기다가 해서 한쪽만 하지 말고 반복해서 요 이렇게 하시고, 칼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이걸로 의지를 받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내가 자신있을 연습해 주시면 됩요그 다음에 밑에. 이것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3, 4단계 가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 나오는 넓이는 상관없어요. 너무 길면은, 너무 길면은 실습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5mm 정도, 5mm 이내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커팅, 이렇게 그러니까 쓰라도 쓰라지만은 내칼 잡는 거. 칼 잡는 걸 내가 연습을. 해요. 칼을 힘을 너무 안 줘도 안 돼요. 칼에다가 그냥 힘이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집중이 되어버리면 칼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가 박박박 소리가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칼을 잘쓸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안 나게끔 칼을 부리면 안 나게끔 해주고 힘이만 잘은 소리없나요 이 소리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 상하, 커팅, 슬라치기가 끝나고 나면 이중 따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따기요. 이중 따기는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다, 원칙이. 원칙이 뭐예요? 칼을 먼저, 칼을 먼저 부질러서, 칼을 먼저 부질러서, 칼을 예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칼을 부질 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 칸을 빼가지고, 필립 밑에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필립에 붙여놓으면은, 칼이 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돼요. 이거 어디서냐면, 높은 데서 일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으로 하면, 칼날이 날라다니게 하면 자기 없죠. 이렇게 하고 칼이 A급이 됐어요. 세게 됐어요. 칼을 자주 분질 쓴 사람이 이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칼날 이걸 갖다가 아끼, 아끼면 안 돼요. 계속 분질러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급을 만들었으면 A급을 만들었으면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TV에서 나오는 무슨 뭐 풍선 위에다 놓고 필링을 이중으로 자르고 전부 다 이런 이런 올리거든요. 우리는 칼 끝을 와서 칼 면을 쓴다. 최대한 칼 면을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마가 닿기 때문에 이성은안 되죠. 아무리 면을 쓸날에도.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칼 면을 써야 되고 칼 면을 써야 되고 여기다가는 칼이 A급이기 때문에 내 팔의 무게만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팔의 무게만 올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은 밑에 있는 필립은 잘라지라고 고소를 지내도 절대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봐, 이와 같이 이상으로, 이상으로 우리 기초, 커팅, 쓰라치기, 그 다음 이중 따기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